네, 안녕하세요. AWS 기반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아키텍처 구축하기라는 주제로 오늘 발표를 맡은 김은수입니다. 어, 오늘 제가 마이크로 프론트엔드가 무엇이지, 무엇인지 왜 등장했고 또 장단점은 뭔지 설명드리고 마이크로 프론트엔드를 AWS에서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 먼저 간단히 드릴게요. 어, 저는 개발자분들께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프로그래머스라는 서비스를 만든 회사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 프로, 프로그래머스에서도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교육 수강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고요. 어, 먼저 마이크로 프론트엔드라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이미 익숙하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마이크로 프론트엔드는 별도로 개발 및 배포 가능한 여러 작은 웹애플리케이션 조합하여 하나의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개발 방법론을 말합니다. 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들어 설명해볼게요. 간단한 이커머스 e 사이트가 있다고 해보고 상품을 브라우징 할수 있는 페이지가 있고 상품을 클릭했을 때 상품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상세 페이지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두 페이지를 각각 앱으로 분리해서 하나의 어 애플리케이션에 조합해서 총세 개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애플리케이션을 작게 분리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이제 감이 오셨을 거예요. 어 애플리케이션을 단순히 분리한다는 것은 조금 표면적인 정의에 가깝다면 마이크로 프론트엔드인 액션이란 책의 저자인 마이클 기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어요. 마이크로 프론트엔드는 독립적인 팀들로부터 개발된 피처들의 조합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고 각 팀들은 각자가 속한 미션과 비즈니스 도메인이 있으며 각 팀은 엔드 투 엔드로 제품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내용이 조금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제가 발표 마지막에 다시 화자하면서 설명드릴게요. 어.. 네 이제 마이크로 프론트엔드가 대충 뭔지 감이 잡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등장했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는지 그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 프론트엔드는 우리가 큰모놀리식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경험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타났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비프, 빌드와 배포 시간 그리고 모듈간의 결합도도 증가 그리고 점점 쌓여가는 레고시 코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마이크로 프론트엔드가 등장했고 오늘날 많은 신호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마이크로 프론드의 장점은 뭘까요? 일단 애플리케이션을 작게 분리하니까 코드베이스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더 작고 응집도 높은 코드베이스가 만들어질 거고 그로 인해 당연히 빌드와 배포 시간도 빨라지겠죠. 유지보수도 쉬워지고요.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업데이트할 수 있기 때문에 코드의 신선도도 올라갈 거고요. 또 가장 중요한 장점 중 하나는 독립적인 배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팀간의 결합도는 낮추고 각 팀이 자유롭게 제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죠. 마이크로 프론트엔드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애플리케이션을 조합하는 과정에서 각 애플리케이션의 의존성이 중복되면 사용자가 더 많은 번드를 다운받아야 될수 있어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이 어, 늘어나기 때문에 이를 저장하는 레포, 툴, 빌드 제포 파이프라인, 서버 도메인 등등 더 많은 개발 운영 코스트가 될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애플리케이션이 별도로 개발되기 때문에 하나로 조합되었을 때 일반된 u x 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점도 있습니다 이런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 콘텐츠의 도입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이 단점들을 잘 매니지하며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점들을 잘 염두에 두어서 단점들을 잘매니지하고 적절한 환경에서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사용한다면 장점들로 인한 이익을 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이크로 프론트엔드가 뭔지 장단점은 뭐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간단히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이걸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 프론트엔드는 애플리케이션의 조합되는 시점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요 먼저 빌드 타임에 각 애플리케이션을 모듈를불러와서 최종 번드를 포함시키는 빌드 타임 컴포지션이 있고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실행되는 시점에 애플리케이션을 조합하는 런 타임 컴포지션이 있어요. 이때 런 타임 컴포지션은 다시 애플리케이션 어디서 조합되냐에 따라서 클라이언트 사이드 컴포지션과 엣지 사이드 또는 서버 사이드 컴포지션으로 구분되는데요. 클라이언트 사이드 컴포지션은 사용자 브라우저에서 애플리케이션이 조합되는 것입니다. 자바스크립트, 아이 a 레 e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웹이5 모듈 패더레이션으로 쉽게 구현이 가능하고요. 엣지 사이드, 서브 사이드 컴포지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AWS로 치면 은 람다 엣지, 뭐 EC2 이런 서버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조합하여 클라이언트로 전달하는 것을 말하고요. 2019년 AWS를 인벤트해서 람다 엘지를 활용한 서버사이드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구현이 잘 소개되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을 시청하셔도 좋겠습니다.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구현을 있어서 웹퇴바이브 모듈 패더레이션을 오늘 소개해드릴건데요. 먼저 핵심 컨셉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듈 패더레이션은 모듈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로 바라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컨테이너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도커 컨테이너는 조금 다른 개념이고요 애플리케이션이 모듈을 외부로 노출하기도 하고 또는 외부에서 노출된 모듈을 사용하는 개념을 말합니다. 외부로 모듈을 노출하는 컨테이너를 리모트 컨테이너라고 말하고요. 반대로 외부에서 노출된 모듈을 가져와 사용하는 것을 호스트 컨테이너라고 말합니다. 지금 요, 요 밑에 예시를 드러놨는데 헤더라는 앱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헤더 컴포넌트를 앱으로 노출을 하면은 이 친구는 이제 리모트 컨테이너가 되는 것이고 이걸 가져다 사용하는 앱 컴포넌트는 앱 애플리케이션은 호스트 컨테이너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앱, 컴, 앱 컨테이너가 자신이 가진 모듈을 웹으로 노출하게 된다면 이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호스트이자 리모트 컨테이너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마이크로 폰엔들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간단한 데모 프로젝트를 함께 보시면서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또 AWS에 어떻게 배포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맨 처음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다이어그램을 다시 가져왔어요. 지금 앱피드, 앱호스트, 앱오더 이렇게 총세 가지 앱이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앱피드는 상품을 브라우징 할수 있는 앱이고 앱오더는 상품의 상세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앱입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 앱이 앱호스트의 조합이 돼서 앱호스트의 라우트가 변경될 때마다 적절한 애플리케이션이 렌더링 되도록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루트 페이지로 들어오면 은 먼저 앱 피드가 렌더링 돼서 상품 목록이 보이고 상품을 클릭하면 은 어, 라우트가 변경이 돼서 상품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앱 오더가 렌더링 되는 것이죠. 여기서 앱 호스트와 앱 오더는 리액트로 개발이 되었고 앱 피드는 뷰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독립적 애플리케이션이 독립적으로 배포, 빌드, 개발이 가능한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특징 때문이죠. 네, 다음으로 아키텍처를 보실게요. 사용자가 요청을 보내면 요청은 클라우드 프론트와 람다 엣지를 거쳐서 S3 오리진에 도달하게 되고요. 앱호스트에 있는 index.html 파일을 디폴트 루트 오브젝트로 반환하게 됩니다. 이렇게 반환된 HTML 파일이 사용자 브라우저에 도달하게 되면 렌더링이 될때 리모트 모듈인 앱오더와 앱피드에 있는 모듈을 불러와 애플리케이션이 컴포지션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개발팀은 직접 S3에 독립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고요. 그리고 CDK, AWS CDK를 활용해서 인프라 스트럭처를 코드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CDK를 제가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CDK는 어, 코, 인프라 스트럭처를 코드로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인프라 스트럭처 애즈 코드 툴이고요. 어, 다른 여러 가지 인프라 스트럭처 애즈 코드 툴이 있지만 CDK의 특징은 개발자에게 친숙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인프라 스텍처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고요. 저같은 경우는 타입 스크립트로 코드를 관리했습니다. 어, 여기서 컨스트럭터와 스택, 앱 이렇게 크가, 크게 세 가지 개념이 등장하는데 컨스트럭터는 AWS의 리소스에 1대1 대응되는 개념이라 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SQS, Lambda, S3 이런 것들이 각각 컨스트럭터입니다. 이런 컨스트럭터들이 여러 개 조합돼서 스택을 이루게 되고요. 스택은 CDK에서 배포 가능한 가장 작은 단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스택이 모여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게 되는 거고요. 어, 개발자가 이제 앱을 CDK로 배포할 때 먼저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을 바탕으로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이 실제 리소스를 프로비전이 한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전체적인 데모 프로젝트를 설명드린 것이고 지금부터는 직접 코드를 같이 보고 동작하는 과정, 그리고 AWS에 배포되는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디렉토리 구조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패키지스 폴더 밑에 앱이 3개가 들어가 있고요. 이각 앱은 NPM 워크스페이스의 패키지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앱 호스트가 이제 저희가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이고 앱 피드, 앱 오더가 리모트 애플리케이션이고요. CDK 폴더 밑에는 저희가 이제 코드로 인프라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S3 버킷, 애플리케이션이 배포될 버킷이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프론트 오리진 액세스 아이덴티티, 그리고 람다 엣지, 그리고 이것들을 다 사용해서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 디스트리뷰션을 만들고요. 람다 엣지가 하는 역할을 잠깐 볼게요. 코드를 같이 보면은 어 지금 이렇게 핸들러가 오리진 리퀘스트를 받아요. 그래서 오리진 리퀘스트를 받아서 URI를 보고 만약 디폴트 루트 루트 URL로 들어오면은 이제 조합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보낼 수 있게 URL에 a p 호스트를 추가를 해주고 뒤에서 또 index.html로 끝나서 HTML 파일을 반환해줄 수 있도록 또 URL을 노멀라이징해줍니다. 네, 인프라스트럭처 코드를 같이 봤고요. 애플리케이션 코드도 한번 같이 볼까요? a p 호스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액트 애플리케이션이고요. 이제 두 가지 페이지가 있죠. 디폴트 루트 페이지로 들어오면 은 프로덕트 리스트 페이지가 렌더링될 거고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는 프로덕트 디테일 페이지가 렌더링될 거예요. 프로덕트 리스트 페이지에서는 이제 앱피드라는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마운트라는 한 모듈을 가져와서 마운트를 시키고요. 그래서 바로 이 엘레먼트 아래에 실제 저희가 앱피드 애플리케이션이 렌더링이 됩니다. 디테일 쪽도 볼까요? 어, 프로덕트 디테일 페이지에 접근하게 되면 앱 오더라는 리모트 컨테이너로부터 앱 컴포넌트를 불러와서 실제로 렌더링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웹팩 모듈 페더레이션 부분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앱 호스트에 리모트, 어, 모듈 페더레이션 플러그인이 적용된 부분인데요. 이런 식으로 리모트 필드에 어떤 리모트 컨테이너 모듈을 불러올 것인지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GetRemoteEntry라는 제가 함수를 만들었는데 이 함수는 어, 로컬에서 개발하면 로컬 로스트를 바라보고 그리고 프로덕션의 환경인 경우에는 클라우드 프론트 디스트리뷰션을 바라보도록 하여 리모트 컨테이너의 모드를 적절하게 불러오게 만드는 것이고요. 이 디스트리뷰션 URL 같은 경우는 제가 CDK로 배포하면 은 아웃풋으로 디스트리뷰션 URL을 이렇게 파일로 만들어서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연동을 할 수가 있죠. 리모트 엔트리라는 js 파일을 가, 바라보고 있는데요. 리모트 컨테이너의 모듈 페더레이션 설정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모듈을 외부에 노출할 것인지 익스포즈 필드 밑에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뭐 이렇게 정의된 파일들이 어 매핑이 되어서 모듈 맵을 제공해 주는데 그 역할을 하는 파일이 바로 리모트 엔트리.js 파일입니다. 그래서 호스트 컨테이너는 리모트 컨테이너에 리모트 엔트리.js 파일만 가져올 수 있다면 적절한 시점에 자기가 필요한 모듈을 외부 모듈을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이제 실제로 구동 어, 각각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해서 직접 배포해보고 또 프로덕션 환경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어, 로컬에서 실제로 동작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각각 애플리케이션을 별도로 개발되기 때문에 별도로 실행을 할 수가 있고요. 앱호스트, 앱오더, 앱피드를 다 띄워보겠습니다. 로코로스 3만 번, 그리고 로코로스 3만 1번 그리고 로코로스 3만 2번에서 돌아가고 있거든요. 로코로스 3만 번에 접근해보면 은 지금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렌더링 되는데 지금 렌더링된 이 상품 목록은 사실은 앱 피드 애플리케이션이 노출한 뭐, 컴포넌트거든요. 이 여기서 상품을 클릭하면 은 이런 식으로 라우트가 변경이 되고 변경된 라우트에서 앱 오더가 노출한 모듈을 불러와 렌더링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 이제 독립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이 동작을 할 것도 볼 수가 있고요. 3 2번 포트에 접근하게 되면 은앱 피드 애플리케이션이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걸볼 수가 있죠. 그것을 하나로 조합한 것이 바로 앱 호스트고 3만 번포트에서 동작하는 것을 아까 볼수 있었죠. 네, 이렇게 동, 어, 애플리케이션이 독립적으로 개발되고 빌드되고 또 개발 서버를 띄울 수 있는 것도 보여드렸고요. 실제로 배포를 할 때도 각각을 별도로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npm 어, 스크립트를 하나 미리 만들어놨어요. 이 스크립트는 그냥 간단하게 프로세스 하나 더 띄워서 빌드를 하고 빌드에서 나온 웹팩 산출물을 S3에 업로드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배포가 되면 은 저희가 이제 실제로 아까 클라우드 프론트 디스트리비션 URL이 있었죠. 여기서 들어가 보면 은 배포된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상품 목록이 먼저 렌더링 되고 클릭했을 때 라우트가 바뀌고 리모트 컨테이너 모듈을 불러와 상품 상세 페이지가 렌더링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애플리케이션은 독립적으로 배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각각이 호스팅 별도로 호스팅되어서 동작할 수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피드로 가볼까요? 피드로 가보면 또 이제 배포된 애플리케이션 렌더링이 되는 것을 볼수 있죠. 어, 네트워크 탭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트워크 탭을 보시면 이제 번들을 불러올 때맨 처음에 호스트 애플리케이션에서 먼저 필요한 번들을 불러옵니다. 그러면 그 해당 번들에서는 다시 리모트 엔트리 번들을 불러오게 되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호스트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앱 오더의 리모트 엔트리 그리고 FED의 리모트 엔트리 번들을 불러오는 걸볼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각각 이제 또 필요한 번들을 이렇게 워터폴하게 불러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이제 데모를 보여드렸고요. 네, 어, 발표를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아까 보여드렸던 데모에서처럼 이제 각 애플리케이션이 독립적으로 개발이 되는데 이거를 조직구조 관점에서 한번 바라봐 볼게요. 앱 피드 서비스를 만드는 피드팀이 있습니다. 이 피드팀은 오직 상품 상, 상품 리스트를 보여주고 사용자들이 상품 리스트를 더 오랫동안 브라우징하고 또 상품을 더 많이 클릭하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앱 오더 서비스를 만드는 오더팀은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 사용자가 더 많이 장바구니에 담고 더 많이 구매 전환으로 이어지게 하는 미션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각두 팀은 서로 다른 미션을 가지고 서로 다른 비즈니스 서브 도메인에서 스페셜티를 가진 채로 제품을 프론트엔드, 백엔드, 데이터까지 엔드투엔드로 개발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이크로 프론트엔드가 조직 구조 관점에서 가지는 의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 마이크로 프론트 인 액션의 저자 마이클 기어가 얘기했던 마이크로 프론트엔드의 개념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던 것이죠. 오늘 제가 보여드렸던 데모의 프로젝트는 이제 소스 코드가 GitHub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소스 코드를 GitHub에 공개했으니 클론해서 이 제가 제 가이드를 잘 적어놨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면 저와 오늘 똑같은 환경을 구축할 수 있으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소개드린 내용 정리하고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이크로 프론트엔드는 여러 작은 웹 애플리케이션을 조합하여 하나의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방법론입니다. 각 애플리케이션은 독립적으로 개발하고 빌드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웹팩5 모듈 패더레이션을 이용하면 클라이언트 사이드 컴포지션을 손쉽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AWS S3, 클라우드 프론트, 람다 엣지를 사용해서 위와 같은 구현을, 구현으로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아키텍처를 구축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아키텍처는 제품 개발 영역 뿐만 아니라 조직 구조에서도 긍정력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발표를 준비하면서 참고한 자료들이고요.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